이런 것들이 또 있느냐? 내덕입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편안관절 미래병원입니다. 미래병원은 어깨, 척추, 줄기세포, 무릎 로봇 인공관절 수술 병원으로 여러분의 관절을 편안하게.